는, c, o, u, count ifs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 조건의 범위를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의 범위는 입사 년도를 범위 씌워 주겠습니다. 그 다음, 콤마, 조건은, 조건은 입사 년도, 범위 두 개를 씌워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범위가 씌워집니다. 이제 범위의 조건을 이렇게만 주면 실제로 컴퓨터는 인식이 안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면 제대로 동작을 못하죠. 저희가 조건식을 제대로 못 적어서 그렇습니다. 카운트 이프스에서 조건을 적으실 때는 기본적으로 쌍따옴표 안에 조건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2001년보다 크거나 같은 값인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거나 같다 2001을 적어 주시면 되는데 이러면 정확하게 동작을 합니다. 2001 이상인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2001이 이미 여기에 적혀있죠. A3셀에 그래서 저희들이 2001을 손으로 적으면 엔터를 치고 나서 밑에 칸에 또 2006이라고 손으로 또 고쳐서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쳐 적지 않으려면 여기에서 셀 주소를 참조해야겠죠. 그래서 여기를 지우고 셀 주소를 찍어주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쌍따옴표 안에 셀 주소를 적으면 컴퓨터는 셀 주소라고 생각을 안하고 A3이라는 글자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글자로 인식되기 때문에 얘를 바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3은 쌍따옴표 안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3을 바깥쪽에 적어줘야 되는데 그냥 문자 뒤에 셀 주소나 함수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엑셀의 문법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엑셀에서는 연결 연산자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키보드 숫자 7 위에 보면 앤드 연산자가 있습니다. 문자와 문자, 문자와 함수, 문자와 셀 주소를 연결해 주면 됩니다. 이제 A3셀을 클릭해 주시고 엔터를 치면 2001 이상인 거 2006 이상인 거2011 이상인 거2016 이상인 거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2001 이상인 건 찾았는데 2005 이하인 건못 구했죠 그래서 수 조건을 하나 더 주겠습니다 지금 조건 1인데 콤마를 찍으면 조건의 범위 2가 됐죠 그럼 두 번째 조건의 범위는 똑같이 입사 년도를 씌워 주시고 아 여기서도 제가 실수가 하나 있었네요 파란색 범위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이 파란색 범위는 F4로 고정하겠습니다 두번째 조건 범위 뒤에 콤마를 찍어 주시고 두번째 조건은 똑같이 쌍따운표 작거나 같다 쌍따운표 중요하죠 엔드 연산자 그리고 나서 B2셀을 찍어주시고 지금 B3셀을 못찍죠 B2셀을 찍어주시고 방향키 아래를 클릭해서 B3셀을 만들어주시고 엔터를 치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채우기 핸들을 내려주시면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고 나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항상 마지막 문제를 더블클릭해서 파란색 범위가 변화 없이 잘 적용이 됐는지 그 다음에 보라색 범위가 잘 적용이 됐는지 초록색 범위가 잘 적용이 됐는지 한번 확인하는 습관이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학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D섬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H2부터 I4 영역까지 쓰라고 했는데 부서가 판매 1팀이기 때문에 부서 판매 1팀 범위 씌워주시고 근무년 수가 10년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부서와 입사 연도를 범위 씌워서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에 클릭하셔서 컨트롤 V 붙여넣겠습니다. 그리고 붙여넣기 옵션을 클릭하셔서 값을 클릭해주겠습니다. 우선은 판매 1팀이 맞으니까 그대로 두시고 입사 년도가 2016년 이상이기 때문에 더블 클릭하셔서 크거나 같다 2016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럼 조건이 완성됐죠 같은 줄에 있으니까 이고가 된 거죠 는 뒷썸 더블 클릭해 주시고 데이터베이스는 표 전체를 말하죠 표 전체를 범위 씌우겠습니다. 여기에 값이 없어도 씌워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콤마 필드는 값을 구하기를 원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합계를 구하는데 뭐의 합계를 구하냐면 기본급의 합계를 구합니다. 그러면 기본급의 필드명을 찍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첫번째 열, 두번째 열, 세번째 열, 넷, 다섯, 여섯, 일곱번째 열이기 때문에 7이라고 써도 됩니다. 근데 저는 셀 주소를 찍는게 실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G19셀을 찍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콤마 조건은 부서부터 2016년 이상까지 씌워주시고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는... A, V, Average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 기본급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급의 범위가 한 칸씩 내려가길 원치 않으니까 F4를 눌러서 고정해 주겠습니다. 이제 가로 닫고 엔터 쳐주시면 기본급의 전체 평균을 구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판매 1팀 부서별로 기본급의 평균을 구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블클릭해서 에버리지 안에 if문을 하나 써주겠습니다. if 가로 열어주시고 조건을 적어야 되는데 조건은 판매 1팀인 것만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부서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부서의 범위가 한 칸씩 밑으로 내려가길 원하지 않기 때문에 F4로 고정해 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범위가 씌워졌고 는 판매 1팀을 찍어주면 이 범위가 부서의 범위에서 판매 1팀인 것만 참이 되겠죠. 그러면 콤마 그것만 범위를 씌워라 하는 거죠. 그리고 ValueIfPulse는 대가로가 쳐져 있기 때문에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 1팀이 아니면 아무 작업도 안 하고 판매 1팀이면 Average에 값을 포함을 시키는 거죠. 이 f 문이 끝났으면 가로가 초록색으로 끝나면 안됩니다. 가로는 항상 검정색으로 끝나야 되죠. 검정 가로를 만드시고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쳐줍니다. 그 다음 아래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끝난 게 아니죠. 이제 소수 자릿수가 있는데 홈탭을 누르시고 자릿수 늘림을 해주시면 소수 자릿수가 보이시죠. 이 소수 자릿수를 0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 함수가 바로 트렁크 함수입니다. 더블클릭해서 트렁크를 적어주겠습니다. 더블클릭해주시고 맨 마지막에 콤마를 찍어주시고 0을 적어주시면 소수자리수는 표시하지 않게 됩니다. 가로 닫고 엔터치면 샵 밸류가 뜨죠. 이거는 지금 범위가 원래는 A20셀 하나가 A10셀하고 같으냐라고 검사할 수 있는데 범위를 씌웠죠. 그러면 배열 수식입니다. 배열 수식은 엔터 치시면 안되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쳐야 인식이 됩니다. 그럼 이제 0.7이 0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자리수는 저희가 마음대로 고치면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릿수 줄임을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릿수 늘린 자릿수 줄임을 한 겁니다. 시험 칠 때는 하지 마시고 바로 트렁크 암수만 써서 하시면 됩니다. 는 SU 더블 클릭해 주시고 기본급의 합계이기 때문에 기본급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기본급의 범위가 아래로 한 칸씩 내려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F4로 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아주시면 이제 전체 기본급의 합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원하는 건 전체 기본급의 합계가 아니라 1팀 2팀 3팀의 합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팀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글자를 찾을 수 있는 애를 넣어줘야 됩니다. 라이트 right 함수를 가지고, 1팀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게 가져올 수 있겠죠. 더블 클릭하셔서, some 함수 안에다가, if, 가로 열어주시고, 범위를 씌워줘야겠죠. 부서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이 부서가 한 칸씩 내려가길 원치 않기 때문에 F4로 고정해주시고 는 라이트 더블클릭해주시고 글자는 1팀을 가져오시고 아 여기서 가져오면 안되죠 부서에서 가져오시고 똑같이 한 칸씩 내려가면 안되니까 F4로 고정하겠습니다 콤마, 미를 적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끝에 두 글자를 가져오겠죠. 가로 닫으시고 저희가 애초에 이걸 쓰면 안됐네요. 지우시고 부서의 범위에서 오른쪽 끝에 두 글자를 가져와서 1팀하고 같으냐를 비교해야 되니까 라이트를 써가지고 가져왔어야 했네요. 그래서 라이트 부서의 범위에서 두 글자를 가져와서 는 1팀하고 같은지 물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콤마 같으면 범위에 값을 넣어주고 같지 않으면 생략해서 합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검정색 가로로 끝나야 되니까 가로를 닫으시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쳐 주겠습니다 그러면 1팀 2팀 3팀의 합계가 구해졌습니다 근데 이러면 판매 부서가 아니라 관리 1팀도 판매 1팀도 같이 들어온 1팀의 합계가 됐죠 그래서 판매 부서만 또 따로 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번째 조건을 주겠습니다 먼저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건은 조건 곱하기 조건이면 이고가 됩니다. 앞에 조건이 만족하고 뒤에 조건을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더하기 기호가 들어가면 앞에 조건을 만족하거나 뒤에 조건을 만족하면 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는 end 조건이 되고 아래는 와 조건이 됩니다 이제 저희들이 첫 번째 조건은 오른쪽 두 글자가 1팀이면 하고 끝을 냈습니다 근데 이 조건을 가로로 묶어 줘야겠죠 두 번째 조건을 적기 위해서 일단 가로로 묶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을 줘야 되니까 곱하기를 주시고 가로를 열고 닫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쳐 주시고 여기 뭐 하나 적어야 겠네요 그러면 그냥 a 라고 하나 적겠습니다 그 다음 컨트롤 시프트 엔터 자 이제 두 번째 조건이 조금 어렵죠 두 번째 조건이 파인드인데 판매가 포함된 걸 찾을 수 있는 함수가 파인드입니다 파인드 find 함수가 어렵기 때문에 한번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파인드 가로 열고 FindText는 찾는 글자인데 저희는 판매 1팀, 판매 2팀이라는 판매를 찾고 있기 때문에 판매를 적어주겠습니다. 그 다음 콤마 찾는 범위 혹은 찾는 글자입니다. 원래는 찾는 글자인데 셀 하나만 찍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범위를 씌울 겁니다. 부서의 범위를 씌우시고 아래로 내려가길 원치 않기 때문에 F4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콤마 스타트넘은 생략하면 기본적으로 1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는 판매 1팀을 첫번째 글자부터 찾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1을 적습니다. 생략해도 어차피 1이기 때문에 콤마 1은 지워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를 닫고 Ctrl-Shift-Enter를 쳐주겠습니다. 첫 번째 값이 1이라는 판매1팀이라는 값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만약에 관리라는 글자를 찾는다고 해보겠습니다. 관리, Ctrl-Shift-Enter 그러면 샵Value라는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find함수는 결과가 있으면 위치값을 반환해주고 결과가 없으면 오류 메시지를 출력해 버립니다. 근데 저희가 배열 함수를 쓰는데 이 중에서 오류 메시지가 떠버리면 결과를 절대 볼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류 메시지를 지정할 수 있는 if e r r o r 를 같이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if 에 r error, if 에러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 맨 마지막에 콤마 오류가 뜰 때는 지지라고 하나 치시고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원하는 결과값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풀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A 대신에 Find 가로 여시고 찾는 글자는 판매입니다. 쌍따옴표 판매 쌍따옴표 그 다음 콤마 찾는 글자는 부서의 범위에 있기 때문에 부서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F4로 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닫으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샵 벨류라는 에러 메시지가 뜰수 있기 때문에 파인드 전체를 if e r r o r 라고 묶어주시고 만약에 파인드 함수가 에러가 뜨게 되면 값을 0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판매 1팀이 아니면 0이란 값을 가지게 되고 0 곱하기 어떤 숫자든 모두 0이 되죠. 0이 되면 참 조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짓이기 때문에 학계의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자 마지막에 가로의 색깔이 검정으로 끝나야 된다 그랬죠. 지금 보니까 i f 에러가 요 색깔로 되어있는데 지금 이 색깔로 이페라가 끝났습니다. 저희가 조건이라서 가로를 한번더 조건 전체를 묶어줘야 됩니다. 이제 까만색으로 가로가 끝이 났죠. Ctrl, 컨트롤 시프 t 엔터를 치겠습니다. 자동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어 주시면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는 RE 리플레이스를 더블클릭 하겠습니다. 올드 텍스트는 변경하기를 원하는 글자입니다. 사원 코드이기 때문에 사원 코드를 찍어주시고 콤마 바꾸기를 원하는 글자는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글자부터 바꾸기를 원하니까 2라고 적겠습니다. 콤마 넘차 스는 바꿀 글자 수를 말합니다. 저희들은 바꿀 글자 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2라고 적겠습니다. 콤마 New 텍스트는 새로 들어갈 글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0,1 대신에 들어갈 글자를 저희가 정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입사 년도의 마지막 두 글자라고 했기 때문에 라이트를 쓰겠습니다. R, I, 라이트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 입사 연도를 클릭하겠습니다 클릭이 안되면 위의 셀을 클릭해서 방향키 아래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콤마 두 글자 라고 적어 주시고 가로 닫으시면 두 글자만 가져옵니다 이제 이래 놓고 가로를 닫고 엔터 치시면 p09가 나오는데 01이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꿀 글자 수를 두 글자를 줬는데 이두 글자를 주게 되면 01이 09로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바꿀 글자 수를 0으로 주면 두 번째 글자부터 그러니까 0부터죠. 0부터 바꿀 건데 바꿀 글자는 없다가 됩니다. 그럼 바꾸는 글자가 없으니까 01을 안 바꾸고 그대로 두시고 두 번째 글자부터 라이트에 두 글자 2009년이니까 09를 P09로 만들어주고 01이 그대로 와서 붙게 됩니다. 이제 엔터 치시면 P0901이 됩니다. 근데 P를 대문자로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어퍼를 적어주겠습니다. 더블클릭해주시고 맨 마지막에 e s c 더블클릭해 주시고 여기에서 작업하면 실수로 다른 셀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상단에 수식 입력줄에서 작업해 주시면 그런 실수가 없습니다. 유 어퍼를 더블클릭해 주시고 맨 마지막에 가로를 닫아 주시면 됩니다. 엔터 쳐 주시고 아래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는레프트 가로 여시고 사원 코드를 찍어주시고 콤마 1 가로 닫으셔도 되고 바로 가로를 닫아도 됩니다 엔터 치시면 한 글자만 가져왔죠 이한 글자 가져온 게 P하고 같으냐 하고 비교하시면 되죠 는 P 쌍따옴표 찍어야 되죠 이제 P하고 같으냐라고 해주시고 엔터 치시면 맞으면 true, 맞지 않으면 거짓이 나오겠죠. 근데 P이면 그러면 if 가로 여시고 맨 마지막에 콤마 찍으시면 되죠. P이면 부장이니까 부장 적어주겠습니다. 그 다음 아니면 과장, 대리, 사원이 있는데 저희는 사원을 적어주겠습니다. 가로 닫아주시고 이렇게 만들면 if문이 완성됐습니다. 컨트롤 c 사원을 블럭 씌워서 컨트롤 v p를 k이면 과장이라고 했죠. 그 다음 다시 d이면 대리니까 사원을 블럭 씌워서 컨트롤 v 대리로 고쳐주시고 P는 D로 고쳐주겠습니다. 이제 엔터 치시면 직급에 맞게 모두 변환이 됩니다. 상단에 개발 도구를 클릭하시고 맨 왼쪽에 보시면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삽입 탭을 누르시고 모듈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모듈이 없는데 모듈이 생성됩니다. 클릭. 그럼 모듈 1이 생성이 됐죠. 저희가 문제에 나오는 대로 그대로 적기만 하면 됩니다. 퍼블리, 펑션, fn 비고 가로 열고 입사년도를 적어 주겠습니다. 바로 닫아주시고 엔터를 쳐주시면 퍼블릭과 펑션은 자동으로 대문자가 바뀝니다. 그리고 엔드 펑션도 자동으로 뜹니다. 만약에 자동으로 안 뜨면 오타가 있는 거니까 오타를 수정하시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이제 수식을 적어주셔야 되는데 입사 년도는 매개 변수 다른 말로 인수 값입니다. FN 함수를 저희가 만들었는데 fnb고함수의 범위값은 입산년도만 씌우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값을 적을 때는 탭키를 한번 눌러서 적는게 문법상 맞습니다 물론 여기 왼쪽에 적어도 동작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탭키를 눌러서 한칸 안에 적어 주겠습니다 if 한칸 띄우시고 연도를 계산해야 되니까 연도를 적어주시고 가로 여시고 저희들이 시트명을 가져올 때는 필기시험에서 해봤을 겁니다. 계산작업이라는 곳에서 작업하고 있죠. 계산작업 시트에서 연도를 가져와야 되는데 계산작업의 계산작업 시트에서 작성 날짜는 2019년이죠. 이걸 가져와야 되니까 i18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닫아 주시면 연도를 추출하게 됩니다. 근데 2019년에서 저희들은 입사년도를 빼야 되죠. 입사년도. 입사년도는 저희가 인수값으로 받기 때문에 이 인수값으로 받은 입사년도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작성일에서 입사년도를 뺀 값이 10 이상이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그러면 된이라고 적습니다. 엔터 그렇다면 탭키 눌러서 조금 넣어주시고요. fm 비고에다가 값을 넣게 됩니다. 는 뭘를 넣냐면 장기 근속이라는 글자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fnb고 함수에다가 장기 근속의 값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셀에 장기 근속이 찍히게 됩니다. 그 다음 엔터 시프트 탭키를 누르시면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Else를 적어주시고 아니면 엔터 탭키 눌러서 fn 비교에는쌍따옴표 연속 두 개를 적어서 공백을 넣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10년 이상이면 장기 검속을 넣고 10년 이상이 아니면 공백을 넣게 됩니다 if문이 끝났으면 엔터를 쳐 주시고 시프트 f 탭키 눌러서 왼쪽으로 빼 주시고 and 한칸 띄우시고 if 적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엔터 한번 쳐 주시면 대문자 소문자가 자동으로 바뀝니다 이제는 끝났기 때문에 닫기 단추 누르시고 비고란에서는 fn 더블 클릭해 주시고 저희들은 입사 년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입사 년도를 클릭하시고 가로 닫으시면 됩니다 이제 엔터 치시면 샵 밸류가 떴는데 이건 저희가 뭔가 실수가 있었던 거죠 이제 여기에 있는 값을 제대로 못 가져와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시고 계산 작업을 제가 대괄호로 묶어 주지 않았네요 대괄호로 묶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닫기, 더블클릭해서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러면 장기근속부터 공백까지 정확하게 구해주게 됩니다. 채점기를 돌려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산작업이 틀린 곳이 없네요. 고생하셨습니다.